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큰세상 이큰타라입니다 네. 군고구마하고 군밤이 절로 생각나는 밤이에요 음, 군고구마하고 군밤은 언제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 어, 추억의 음식이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하나의 간식이죠 음, 자 그래서 이 군고구마를 같이 먹었던 사람 음, 군밤을 같이 까먹었던 사람 음, 그 사람 그 사람은 첫눈이 오는 밤에 음, 무슨 생각을 할까요? 과연 나를 생각을 할까요? 네 그래서 오늘 정한 주제입니다 첫눈이 오는 밤그 사람이 나를 향해 홀로 쓴 편지 오랜만에 밤 편지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내 네, 카드 뽑아놨거든요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그럼 저는 1번 카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사람이 첫눈이 오는 밤에 음, 나를 향해 뭐라고 편지를 썼을까요? 어디 한번 봐요. 음... 파랑새야. 어, 자기야. 미안해. 음, 미안해. 왜 미안하냐. 어, 나는 음, 참 아쉬움이 많이 남아. 음, 그때 내가 너무 못했지. 음, 알아. 아, 내 나의 이런 생각을 자기가 들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음.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헤어지고 멀어진 것에 대해서 음... 나는 진짜 많은 아쉬움을 느껴. 자기도 그런가? 음... 파랑새 우리 자기도 그래? 내가... 내가 죽일 놈이지. 어. 내가 죽일 놈이야. 왜? 내가 자기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 알고는 있어. 어. 그렇지만... 음... 그렇지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았지. 음, 어떠한 변명이 아니라 어떠한 미안하단 말도 하지 않았지. 어, 인정하는 순간 그렇지 내가 너무 크나큰 죄인이 되는 것 같았어. 그래서 나는 음, 인정하지 않으려 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갑자기 멀어지게 됐어. 음, 그렇지만 파랑새야 나는 네가 그리워. 네가 오라고 하면 어, 난 지금도 갈 수가 있어. 정말 너한테 가고 싶어. 음. 그러나 사, 나도 알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지만 내가 염치가 없다는 것도 알지만 그래도 너한테 돌아가고 싶다. 음. 너한고못다는 어, 얘기도 너무 많고 응. 음. 왜 그때는 그게 소중한 줄 몰랐을까 어 그때는 내가 이렇게 자기를 갖다가 마, 내 마음속에 품고 놓지 못할 줄은 몰랐어 내가 참 어리석었었던 것 같아 나는 정말 그, 어, 그때 어그그 일을 정말 그때 그 당시에는 너무 가볍게 생각했어 어 나는 술 마시고 노는 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호기심에 딴 여자를 갖다가 아는 것도 음. 근데 그 사람하고 오래가지 못했어 음.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음. 아직 카드가 다안 나왔어 <웃음> 카드가 다안 나왔어 어. 이 사람은 여러분을 떠나서요 어, 행복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 어, 행복하지 않았다 라고 봐요 어,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 싶다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아, 너를 떠나서 모든 일들이 다 힘들었다라고 그래요 너무 힘들었다 어, 내가 갈 데가 없다 너를 떠나서는 음, 마, 모든 복잡한 일들이 얽혀있고 그 인간사가 왜 이렇게 고달프냐라고 말을 해요 어, 왜 그때는 그렇게 갈 때는 고달픈지 모르고 갔냐 어, 그런 거지 이제야 돌아와서 보니까 너를 아프게 했던 것도 생각이 나고 어, 너를 너, 내가 진짜 아프게 했어 어, 인정해 어, 인정하고 내가 솔직히 사고 많이 쳤지 어, 그것도 인정해 음, 이제 와서 돌아보니 내 마음을 항상 너였었던 것 같아 어, 너였었던 것 같고 음, 염치가 없지만 음, 네가 허락만 해준다면 다시 시작하고 싶어 음, 그런 것 같아요 음.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음.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못 오는 게 아닌가. 그렇지만 이 사람은요. 어, 밤마다 꼭 밤마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홀로 있을 적에 여러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 여러분하고 로맨틱한 밤을 보내고 싶어 한다라는 거야. 어, 그래요. 여러분하고 로맨틱한 밤을 어, 밤을 보내고 싶고 자기야, 음, 알아. 어, 내가 자기한테 돌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줄 알아. 힘들겠지. 어, 네가 나를 갖다가 받아주기도 힘들겠고. 그렇지만 자기야 생각을 해봐. 음, 자기야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는 거야. 왜 생각을 해봐야 돼? 어. 왜 그러면 내가 그렇게 쓰레기는 아니었잖아. 그런 거 같아요. 음, 내가 그래도 자기 말도 잘 들어주고, 음. 자기 솔직히 자기도 깐깐해. 자기도 깔타스러워. 그거 내가 다 받아줬잖아.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 요 자기가 다 받아줬다고 깐깐한 거. 음, 알아, 알아. 자기가 나 때문에 지금 힘들다는 거. 음, 그래도, 음, 그래도 조금 나를 갖다가 네가. 잊지는 말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잊지는 어, 말아줬으면 좋겠다. 음. 여러분이 이 사람, 이 사람 때문에 조금 힘든 게 아니었었던가. 그래요. 어.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이 사람이 좀 금전적으로 좀 사고를 좀 쳤을 것 같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게 지내지 않나 음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이 자기를 잊지를 않기를 바래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어 돌아오고 싶어 하니까 음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너한테 어, 돌아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성 문제로도 많이 속을 썩였고 금전 문제로도 속을 많이 썩인 거 맞아요. 어, 맞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 사람이 속을 안 썩였다면 그치 이 사람하고 좀더 나은 관계로 갈 수도 있었는데 어이 사람이 그치 어느 정도 가니까 권태기가 왔다 라는 거예요 권태기가 왔기 때문에 뭘더뭐 어, 해봤자 소용이 없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 관계가 무너졌다 라는 거 여러분도 생각할 생각을 내가 뭘더 해야 되는데 이, 이 상황에서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 그래서 어떻게 어, 밤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 어, 밤마다 무슨 생각까지는 아니어도 가끔씩 여러분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냐라고 하면 은 어, 여러분들하고 어, 육체적인 사랑도 나누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 그래도 이 사람하고 같이 있었을 적에 여러분이 주머니를 더 오픈하지 아니하, 아니하였던가 어 여러분들이 조금 돈을 더 많이 썼다라는 거이 사람보다 처음에는 좀 썼겠지. 썼면 썼겠지. 근데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더 쓰게 된게 아닌가. 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하고 있었을 때가 참 좋았다 어, 편안했다 감정적으로도 편안했고 그때는 여러분하고 있었을 때는 모든 사람하고 다 관계가 좋은 게 아니었었던가 그래서 여,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있었을 그 당시를 갖다가 생각하면 그쵸 어, 오갈 데 없으면 돌아오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음 근데 그거는 여러,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스윗하게 대하는 건 맞아 스윗하게 대하는 건 맞지만 이 사람은 조금 다루기가 힘든 사람이에요 어. 왜 다루기가 힘드냐라고 하면은 왜왜 어 외적으로 보면은 되게 스윗하고 되게 잘해주고 막 이렇지만 한번 골질이 나기 시작하면 그치 대책이 없어요 이 사람은 골질이 나게 되면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있으면서 마, 많이 힘이 많이 힘이 들었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여러분하고 어, 헤어진 걸 갖다가 계속 아쉬워하는 것 같아 아쉬워하면서 그냥 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 아쉬움 속에 지내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쓸쓸한 밤 혼자 있는 밤이 사람 혼자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어, 주변에 사람이 항상 있어야 돼이 사람은 그런데 이제는 그런 거그 인심이란 게요 항상 봄날 일순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이 난다라는 거예요. 어, 생각이 난다. 어, 그리고 그러고 여러분이 지금 이 사람 때문에 조금 힘에 겹게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어, 무엇 때문에? 라고 하면 이 사람이 말썽 부린 것들 여러분이 어, 조금 나눠서 해결을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거예요 어, 힘들더라도 자기가 어떻게 노력을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글쎄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받아줄까 어, 받아줄까 음, 그렇게 하면서 뭐 행동은 전혀 변하지 않았구만 음, 아직 덜 아쉬워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 사람이 자기 마음을 갖다가 한두 번 정도는 여러분한테 말을 했을 거예요 돌아오고 싶다는 그 의증을 갖다가 딱히 나 돌아오고 싶어 아니 돌아오고 싶어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은근히 내비쳤을 수도 있다 부드럽게 부드럽게 하면서 어, 저기만 아주 달달한 말 해가면서 이게 어르고 달래는 거지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딱히 반응을 하지 않는 것 같아 이 사람이 그럴 때마다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지 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이렇쿵 저렇쿵 말을 많이 하는 타입은 아니지만 그또한번또 여러분들이 좀뭐 화가 나서 말을 할 때는 따다다다다다닥 속사포처럼 말하는 게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무슨 개 같은 소리 갖다그따리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야네가 벌려놓고 한거 봐봐 이거 어떡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잔말하지 말고 이거나 다 해결하고서 말을 해 이것도 해결하지 않고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고 말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그래서 여러분도 이 사람하고 얘기는 했, 했던 것 같아요. 얘기는 했는 것 같은데 아뭐 저기 막 그런 거지. 아 진짜 속이 경이기다. 어,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냐 너하고 왜시컷 말을 했는데 달라진 게 없어. 어 그러니까 속에 경일 끼고 네가 뭐 나한테 뭐 이렇게 했던 말 어, 완전히 개구라야 개구라 어, 내가 지금 내가 내가 18살 소년인줄 알아? 내가 그 말을 믿게? 그런 거죠 어, 믿을 수 없다라는 말이지 너 지금 내가 아는 걸로는 너걔 아직도 안 떼어냈잖아 어, 너 아직도 걔랑 있잖아 그러면서 무슨 그지 같은 소리 같다 그따위로 그냥 정성스럽게 하지? 이러는 거예요 음 그래서 뭐이 사람은 어떡할 거냐. 그냥 그렇게 있어요. 어, 여러분한테 오고 싶어하는 마음은 굴뚝 같은데 어, 그렇다고 딱히 지금 현 상황에서 그 그것들을 갖다가 다 정리하고도 쉽지 않다라는 거지. 왜냐면 이 사람은 약간 한량기가 있어요. 한량기가 있기 때문에, 음, 한량기가 있어서 그 그걸 쉽게 정리하기는 힘들 거야. 음, 쉽게 정리하기 힘들 거. 그럼 언제쯤 정리할까요?라고 하면은 어, 그 가운데 다리에 힘이 빠지면 그때쯤에 정리하겠지. 음, 그때쯤이면 정리할 거예요. 그러면은 뭐 누가 받아준대? 그때까지 뭐그뭐 나는 뭐 혼자서 늙고 죽어 이게 무슨 이기적인 생각이 나있습니까? 아뭐 이런 거지 같은 생각이 나있대요. 어, 어디 어 봅시다 음 그저 그냥 그렇게 있어요 근데 그 여러분하고 같이 있을 때처럼 어, 편하지는 않아 여러분하고 같이 있었을 때가 이 사람은 봄날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물질적으로든 마음적으로든 굉장히 편했던 시기가 아니었었나 여러분하고 있었을 때가 그,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떠나가서는 그딱 그렇게 편하게 있지 못한다 편하게 있지 못하고 여러분한테 지금 하는 말들은 음 어 그냥 반뻥반 반뻗, 뻥일 수반뻥반 반뻗? 뻥이 아니대 거의 뻥일 수 있다라는 거지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어, 이 사람은 어, 원하는 거는 딱 정해져 있어. 어왜 그러냐라고 하면 지금 이게 썸을 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과거의 연인이잖아요 과거의 연인이기 때문에 새롭게 썸을 탈 이유는 없다라는 거지 이미 볼거다 보고 알거다 알고 빤히 다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원하는 건딱두 가지라는 거예요 뭐냐라고 하면 은 그치 그, 몸하고 돈, 그두 개만 원한다라는 거지. 음, 이 사람이 조금 돈이 지금 현재 궁하지 않은가 싶어.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미안한 마음, 있어요. 어, 미안한 마음도 있고, 어,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 그렇지만 이 사람이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 생각밖에 안 해요. 그리고 눈치도 더럽게 없어. 어, 눈치도 왜왜 왜 눈치가 없냐라고 하면은 자기에게만 너무 충실하기 때문에 주변을 갖다가 둘러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이 이 사람은 항상 우쭈쭈 우쭈쭈 우쭈쭈 해줘야지 좋아하는데 아니 나이가 몇갠데 계속 우쭈쭈만 해줘요. 어. 아이고 술 마시고도 왔죠요? 아, 그 잘했어요. 어쩌쩌쩌. 이거 어떻게 해주냐고 이 사람은 그냥 그것만 해주길 바라는데 그러니까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돌아오길 바란다면은 어, 어, 돌아오길 바래요. 어, 방법을 가르쳐 주고 돌아오길 바라면은 그냥 돌아오길 바라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음. 마, 시, 만약에 이 사람이 돌아오는 거싫어요라고 하면은 그냥 꺼져 이 새끼야 너, 너 같은 새끼 진짜 내 인생의 오점이고 쪽팔려 너를 사귀었다는 게 그러면 돼 근데 만약에 돌아오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은 그래 알았어 어, 그래 알았어 어,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내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됐네 하고서 계속 뒤로 미루세요 어 계속 뒤로 미뤄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 어 정말 이 사람이 어 정말 이 사람이 어 진짜 피눈물을 흘릴 때 그때 구원의 손을 끼를 내밀어 줘야지 된다라는 거야 어설플 때 아직은 이 사람이 살그 주머니가 마르긴 했어도 살 만은 하거든요 어 아직까지는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손을 내밀면은 또 나갈 또겨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머무게하려면 그래 생각해 볼게 그렇지만 자기가 나한테 준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당장은 안 되겠어라고 하면서 어떤 그끝 끈을 갖다가 하나를 갖다가 냉겨놓으라는 거지 어, 그러니 가끔 안부 한 번씩 물어보고 그래서 진짜 이 사람이 어, 나 아니면 죽을 것 같다라고 했을 적에 손을 내밀어야 붙어있는다라는 뜻이에요 음, 지금은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아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은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원하는 거는 그쵸 아까도 말했잖아 몸하고 돈이라고 음, 왜냐면, 이 사람이 좀 해결할 게 많은데, 그, 여러분들이 그것 좀 해결해주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지금 오는 걸 거예요. 어, 오는 걸 거고, 뭐, 개 중에는 그런 거지, 뭐, 고지서, 뭐, 체납, 뭐, 밀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 저기, 막, 그, 저기 남들한테 어떤 금전적인 손해를 입혀갖고 그거 갖다 조금 어 아니면 돈을 빌려가지고 제때 못 갚아가지고 어 돈을 갖다가 갚아줘야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냥 내버려두세요. 음그저 거기에 있어서 너무 맘 쓰지 마라. 왜냐하면은 여러분들도 지금 이 사람 때문에 지금 조금 힘들지 아니한가 금전적으로 조금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나도 지금 네가 어 이거 해놓고 은 이거 때문에 나도 힘들다라고 얘기. 하시면 돼요. 음. 맞아.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딱히 거절하지 못한다. 그냥 계속 그렇게 있다라는 거지. 이 사람 이런 소리 계속 듣는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이 이게 마음의 소리가 아니라 진짜 속, 진짜 여러분한테 얘기를 했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거야.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을 갖다가이 어, 사람이 내민 손을 잡아주면, 오라고 하면, 진짜 행복하게 둘이, 사, 아, 저기, 살수 있을까? 그 생각도 생각한다라는 거지. 그렇지만, 어, 그게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봐요.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여러분도 이 사람, 저기, 뭐, 그 동양 갔다가, 여러분도 살피고 있나? 응, 음, 연락이 오긴 온다. 연락이 오긴 온다. 연락이 오긴 오고. 그러나, 이 사람이 그 습관은 버리지 못했다라고 봐요. 맞아요. 연락은 오고 습관은 버리지 못했다. 왜냐면 돈이 없기 때문에 요즘에 그, 저기, 막, 그 소셜 네트워크 있잖아요. 어, 저기, 막, 앱으로 하는 거. 어, 그런 걸로 또 여자들하고 얘기하고 막 그런다라는 거지 음, 남자가 많이 본 거라면 어, 아직 그, 그 친구가 돌아오려면 조금 더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 진짜 진짜 힘들어졌을 적에 그때 손을 내밀어줘야지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거야 더 무르익어야 돼요 어, 여러분들이 절실하게 필요해야지만 이 사람이 머무르지 진짜 어정쩡하게 지금 이 상태가 지금 어정쩡한 상태거든요 어정쩡한 상태에서 지금 손을 내밀 줘 주게 되면 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눈이 오는 첫 눈이 오는 밤 여러분한테 어떤 편지를 쓰냐 하면은 어, 자기야 나 다시 돌아오고 싶어. 니니 음, 네, 네 모습이 어, 눈에 아른아른 거려라고 얘기를 해요. 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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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주체가 뭐였대요? 그 사람이 나를 향해 홀로 쓴 편지. 아, 이것도 못 외우다니요. 아, 이게 니 등에 몰입하다 보면은 자꾸 까먹어요. 음. 어디 봅시다. 자상했었어요? 이 사람이? 그랬을 것 같아. 어 자상했었다라고 봐요. 어 나름 아는 것도 많아 보이고. 아우, 선생님 그 사람 아는 거 없어요. 그렇지만, 어, 그, 어 그렇지만 그래도 그 자팍은 있다라고 봐. 어느 정도 자팍. 어, 주변에 주, 주, 주, 주소들은 건 많다. 어, 이 사람이 그첫 눈이 오는 밤 음,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어, 저기 말 편지를 하는지 어디 한번 봅시다. 어, 와이 사람이 이거 뭐지? <웃음> 와 왜요?라고 하면 아 여러분이 저기, 뭐, 섹시하는가? 어. 이, 이 사람은 자기야, 자기야, 왜? 그러면, 어. 자기랑, 어. 자기랑 뜨밤을 보내고 싶어. 어. 달달한 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안 되겠지? 어. 안되겠지? 어. 자기가 나를 받아줄 리는 없겠지? 어. 근데 자기야 알아 알아 알아 내가 바람기가 많은 거 알아 그러나 저기 마 자기는 진짜 내가 살면서 참 놀, 놓기 힘든 여자야 왜 놓기 힘들다냐면은 와 이게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난 솔직히 안 그럴 줄 알았어. 그런데 자기를 떠나서 자기 생각이 너무 많이 나. 어. 다른 여자를 안을 때도 자기 생각이 너무 많이 난다. 어. 자기랑 너무 비교가 돼. 라고 얘기를 하네. 음에? 음에? 어. 그런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뭐이 사람 뭐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러면서도 그냥 뭐 꾸역꾸역 가고 있는게 아닌가 어, 꾸역꾸역 가고 있는가 왜 꾸역꾸역 가냐면 어쩔 수 없으니까 뭐 지금 이제 와서 뭐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어 여러분들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워낙 바람기가 많다 보니까 안그런척 하면서 예. 안그런척 하면서 사방팔방 그치 그치 여자들 다리 뭐 엉덩이 뭐 힙이 어, 엉덩이가 힙이죠 어. 힙, 뭐, 가슴, 뭐, 배글려보면 그냥, 눈이, 그냥, 가재미처럼, 그냥, 착, 착, 착, 착, 착, 무슨 AI처럼 돌아간다, 그래야 되나? 응, 어, 안 그런 척 하면서도요, 되게 관심 많다라는 거야. 영락 없는, 어, 남자라는 거지. 남성호르몬이 남아 도나? 음, 암튼, 근데, 저기, 뭐, 이 사람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믿지 마세요. 어,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자기가 목적한 것에 있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또한번 상처를 입게 된다. 음, 상처를 입게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래 지금 이게 자기가 홀로 쓰는 건데도 여러분들 생각 많네. 어, 생각이 많네. 이쯤 마음 흔들렸어요. 혹시 이 사람한테 연락 왔어요. 음 아니면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의 밤을 잊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음 그럴 수도 있어요. 아이 이, 아, 이, 지금 이사람은아자 이 아, 너무 짜증 나, 어왜 짜증 나요 그러면은 하는 일도 잘안 되고, 하던 일도 잘안 돼, 어, 하는 일도 안 되고, 음 너를 떠나고 나서부터는 일이 잘안 돼. 맞아요, 이 사람은 여러분 떠나고 나서부터 일이 잘안 돼. 어, 일이 잘안 돼요 어. 이 사람이 아마도 여러분이 가장 베스트였을 확률이 높아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음, 왜냐하면 남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잊지, 잊혀지지 않은 여자가 있잖아 어. 이 여러분들이 잊혀지지 않는 여자인 것 같아요 어. 그때는 진짜 너무 익숙해서 너무 익숙해서 그냥 내가 너하고 이 사람 말은 이 사람 말 이런 거야 내가 너하고 한한발더 우리의 관계를 진전하기보다는 그게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어, 내가 그게 어 좋은 거라는 걸 갖다 그때는 몰랐다라는 거야 이제 와서 돌아보니 그때가 참 좋았던 때가 아닌가 싶다 어, 여러분도 이 사람을 잊지는 못하는 것 같아 음, 여러분도 이 사람을 잊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걸 받겠지 어, 어, 그, 이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도 나를 잊지 못하는 거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 음. 그, 우리가 비록 어, 헤어졌지만 헤어졌지만 너도 나도 잊지 못하지 않냐 나 역시 너를 잊을 수가 없다 아무리 내려놓으려고 해도 어, 너를 내려놓을 수가 없다. 왜,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너와의 추억이 많다라고 그래요. 어, 이 사람하고 쌓아 나갔던 게 많은 것 같아. 어, 너와 사랑했던 그 시간들, 그런 것들이 다 자기, 이 본인도 잊혀지지 않는다라고 해요. 음, 이 사람도 그게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 사람이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어, 많이 남아있다라고 봐. 많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돌아오기는 힘들 수도 있어 음, 왜 힘들 수 있냐라고 하면 여러분이 과연 이 사람을 받아줄까? 음, 여러분이 이 사람을 과연 받아줄까? 여러분도 이, 이 사람에 대한 미련이나 어떤 집착은 있지만 여러분이 이 사람을 갖다 받아주겠다라는 어떤 그런 건 없다라는 거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까라고 궁금한 게 아닌가 싶어 음, 궁금한 게 아닌가 싶어 그리고 여러분이 이 사람 생각하면 짜증도 많이 나고 음, 짜증도 많이 나고 뭘 어떻게 야뭘 내가 그런 거 여러분은 솔직히 이 사람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굉장히 열심히 했다라고 봐 어. 여러분은 뭐한게딱 이렇게 마음먹은 거 있으면은 그거 갖다가 꾸준히 그, 그 마음의 그 변덕은 그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 마음에 좀 변덕은 없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냐 이 사람은 없는 것 같으면서도 있다라는 거지 어 이. 이 사람도 성격이 참 다루기 힘든 성격이고, 이 사람도 깐깐한데, 여러분도 좀 깐깐한 면은 없지는 않아요. 어, 깐깐한 면도 없지는 않아. 그러나, 이 사람보단 덜 하다라는 거지. 그리고 또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사람은 약간, 어, 약간 바람기가 있고, 자기가 지키지 못할 약속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사람들한테 어떠한, 그치, 그, 그 대적 같은 걸 받고 싶어 한다 그래야 되나? 어이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한테 어유 어유 철수 어 대단해 어뭐 모르는 게 없어 면서 인정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도가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갖다가 아유 그럼요 제가 해드려야죠 덥썩 덥썩 어. 근데 결국은 그거 다못 지킨다라는 거지. 이 사람은 못 지킬 약속을 참 많이 해요. 여러분하고 있을 때도 아마 그런 약속 많이 했을 거야. 못 지킬 약속. 어, 자기야, 우리, 그, 저기, 막, 다음 주에, 그, 산에 단풍구간 가러 갈까? 그러면, 아, 그래? 다음 주 언제? 그래, 그래, 가자, 가자. 그래 놓고서 다음 주 되면, 아, 저기, 하루 전, 하루 전이나 이틀 전쯤에, 아, 그게, 어, 내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어, 그 다음에 가면 안 될까? 야, 단풍 다 떨어진 다음에? 아, 단풍 다 떨어져. 아, 그러면 그 다음 주로 잡으면 안 될까? 그래, 그럼 알아서 다음 주로 잡을게. 그러면 다음 주한 이틀, 이틀쯤, 이제 전쯤에 다시 머리 긁기 시작하지. 아, 이게, 어, 이런 식으로 못 지킬 약속을 갖다가 조금 남발하는 케이스가 아닌가.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어, 자기, 그렇죠 약간 회피성이 있지 그리고 그그 그 상황을 갖다 모면하기 위해서. 어, 그런 거짓말들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사람을 갖다 이, 사람, 이 사람이 설령 돌아오고 싶다 하더라도 크게 거기에다가는 비중을 두면 안 된다라는 거지. 내가 너한테 돌아와서 진짜 진짜 잘할게 라고 하더라도 그 말에는 그냥 의미를 두지 마세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그랬잖아요. 그냥 이 사람은 그 상황을 갖다 모면하기 위해서 순간순간 그렇게 거짓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어, 의미 없는 말들이 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어, 지금 이 분위기 좋잖아. 그냥 이 분위기 그냥 쭉 가져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라 거지. 음. 아, 맞아요. 이 사람은 여러분이 어, 여러분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도 가끔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떡하면은 음, 어떡하면 우리 파랑새를 다시 만볼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요. 여기서 볼수 있을까라는 거지. 우리 파랑새와 같이 영원히 포에버 산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어, 그건 좀좀 좀 다른 거야. 왜 보려고 하는데요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과의 어떤육체적인 관계를 갖다가 너무너무 갖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 여러분들하고 소궁합은 잘맞아었던것 같아 음 그런 것 같아요 맞아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내가 딱히 지금 뭐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없다 음 돈도 없고 아니 남자들이 왜 이래 어, 돈을 다 어디다 쓴 거야 어? 어, 돈을 어디다 썼길래 어, 여러분한테는 돈도 그렇게 안 쓰던 양반이 어, 아 알겠다 아, 왜요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어 돈을 어디다 썼는지 알겠네 어떤 여자한테 썼다라고 봐요 어, 여시 같은 여 하나 있어 어, 그녀한테 돈을 다쓴다쓴게 다 아닌가 완전 이 사람이 저기 뭐야 그 조금 그 기분 어쩔 때는 이렇게 돈이 있으면 팡팡 쓰는 데또안쓸땐또 우라지게 안 써요 어. 진짜 자린고비 진짜 아우 저, 정말 짜증나 맨날 어디 가서 창피하게 어 저기 막 2인분 같은 1인분 맨날 그거 외치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런데 어, 또 자기가 또또저 뭔가 또 마음에 든다 뭐 자기가 먼저 타겟이 생겼다 그러면은 또 그때는 또 돈을 갖다 생각없이 쓰는 그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놓고 이제 나중에 뒤에 와 가지고 아 이런 거지 어. 그리고 절대 그런 거 없어 꽁짜밥 같은 거 없어 얘는 하나 만약에 얘한테 꽁짜밥 묻어 먹었다가는 그거 한 백년은 100년, 백년들볶길걸 어. 걸핏하면 그 얘기 끄집어낼 수 있다라는 거야 음.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에는 그래도 이 사람 말을 갖다가 나긋나긋하게잘 들어 줬다면 여러분도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어, 많이 변했다 라고 봐요 어, 이 사람 말은 믿지 마세요 음, 여러분 이 사람 돌아오길 바래요 어, 기다리고 있었던 건 맞잖아 음, 기다리고 있었던 건 맞다 라고 봐요 그런데 이, 이 사람 주변에 여시 같은 여자가 하나가 있어 어. 저기 막그 여자 쉽게 안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요. 어. 어. 그왜 그러냐라고 하면 그 여자한테는 얘가 돈을 갖다가 펑펑 쓰는 게 아닌가? 어. 왜요? 라고 면여시라 그랬잖아. 어, 완전히 불려우 하나 있어요. 음. 남자 잘후리는애안 그런 척 하면서 어. 자기, 자기 패는 안 까. 어, 남이 주머니 터는데 소질 있는 여자 하나 있어 음, 그러니까 조심하다 조심하라 라는 거지 그 사람하고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면은 뭐 길게 야 가겠습니까 어, 모르지 또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또 그런 식으로 또 오래 갈 수도 있지 어, 그건 모르는 거고 아직까지는 그, 그 사람 그 여자하고 헤어졌단 말은 안 나와 음 남자불이 봤을 때는 이잘 들어보고 어느게 본인 건지 좀 판단 좀 하셔서 들으세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너 이렇게 얘기할 수 밖에 없는게 그렇게 안하면은 어, 얘기가 산으로 흘러가 어, 산으로 흘러간다 라고 봐요 음자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사람이 지금 돈이 필요한 게 아닌가? 어, 돈이 좀 궁해요. 돈이 좀 궁하다라고 봐요. 어, 지금 이 조금 상황이 힘들어. 상황이 힘든데 꾸역꾸역 좀그 지금 힘든 상황을 갖다 참고 내색하지 않고 끌고 나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어, 그렇지만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 사람 다시 받아줄 생각이에요?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오고 싶어 하는데 아 그럼 그쪽을 정리하고 오던가 정리하고 오는 거면 모를까 음,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아니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다시 어떻게 해보고 싶어서 그냥 온갖 방법을 다 쓰는데 먹히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는 라 거지 어, 온갖 방법을 다 쓰는데 먹히지 않는다. 아, 이제, 그런 거지. 아, 내가 이제 더 이상 뭐를 해야 되냐. 이만큼까지 했는데 여러분이 오케이를 안 해준다라는 거예요. 어, 여러분이 안 받아주는 것 같아. 음,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그런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그런 것 같아. 개야 지져라. 어, 개야 지져라.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거지. 아, 이제, 아 계속 해야 돼 말아야 돼이 어, 짓을 계속 해야 돼 말아야 돼그 고민을 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어요 어. 그래서 이 사람의 반편지는 뭐냐 라고 하면 파랑새야 나 힘들어 죽겠다 어, 힘들어 죽겠고 어. 너 떠나서 진짜 내가 좀만 날좀 어떻게 날좀 좀 어떻게 해주면 안 되겠냐 이거지 음. 좀날좀 좀 어떻게 나를 갖다가 그래도 여기서 살려줄 사람은 너밖에 없는데 네가 좀 나한테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되겠냐 뭐 이런 거죠. 응. 이, 이 사람이 딱히 SOS를 청할 데가 없어요. 어, SOS를 청할 데가 없다. 그러면서 그런 거지. 과거 파리를 한다, 그래야 되나? 그래도 우리 사랑했잖아. 우리 사랑했으니까, 어, 우리 사랑했으니까,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시작해보면 안 될까? 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글쎄, 음, 그 사,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은, 그, 이 사람이 주변 정리가 잘 되어 있는지 한번 그거부터 살펴보세요. 음. 만약에 여기서 본다면 여러분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는 느낌이 난다라는 거지 기다리고 있는 느낌이 나니까 어,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다시 저기마 재회를 원한다면은 주변 정리가 잘돼 있는지 봐라. 대중에는 음. 그돼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 그저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왜 그러냐 라면 아직 딱히 그 주변 정리가 됐다라고 보여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지. 어, 한 가지 그 어쩌면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카드가 여기서 나오긴 했지만 어 그래도 이 뒤에서 나온 카드가 약간 좀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받아주고 싶다라고 하면 은 주변 정리가 확실해졌는지 그거 갖다가 일단은 체크를 해보고 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해라 이거죠. 어. 그래서 이 사람이 밤에 쓰는 편지가 뭐냐 첫눈이 올때 어. 나를 갔다가 지금 너를 떠나서 너를 떠나보니 진짜 세상에 되는 일도 하나도 없고 너랑 같이 있었을 때가 그래도 내 인생의 가장 봄날이 아니었던가 싶어 자기야 음아 내가 너를 왜 떠나왔는지 그거 솔직히 다 이제 지금 내가 돌아보니까 진짜 그게 너무나 후회되고 음 만약에 네가 음, 나하고 같이 어 시작할 마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난 그게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여러분한테 딱히 이런 거 말도 안 하잖아 속으로만 갖고 있는다라는 거야 왜 속으로만 갖고 있냐라고 하면 아직 정리가 안된게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올 수는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의 바램이에요 그냥 네가 나를 갖다가 좀 어떻게 좀 해줬으면 네가 나를 좀 불러줬으면 우리 그때 사랑했을 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그 생각하는 거지 음 그러니까 온다란 게 아니라 그랬음 면이라는 거예요. 어 아직 못 와요. 조금 더 있어야 될것 같아. 만약에 온다고 하면 선생님 저는 그 사람 돌아오는 거 싫어요. 그러면 내 깔게 두세요. 응. 어.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사람 그 집골이나 다름 없어요. 진짜 돈 없어. 어 진짜 돈 없어요. 어 선생님 그 사람이 그렇게 돈 없어요. 그럼 어, 이 사람 돈 없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던 여자들도 대부분이 다 떨어져 나갔지 않았겠는가 싶어. 어 근데 이게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다 떨어져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슬,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는 거 하나 둘씩 자꾸 떨어져 나가니까 여러분하고 있었던 시간들이 자꾸 생각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만약에 쟤를 원한다 그러면 진짜 궁지에 몰리면 올 거예요. 음. 이냐면, 그런 마음이 계속, 자꾸, 자꾸 더 확실하게 들어간다라고 봐. 어느 순간에 가가지고, 아, 그래! 그냥 보따리 써갖고 들어가자라고 할 수도 있다란 말이지. 음. 그렇게 되면, 선생님, 전뭘 해야 되죠? 라고 하면은, 그, 주변 정리 깨끗이 되는지, 이제 폰부터 다 뒤져보고요. 빌 같은 거다 정리해보고, 언제, 뭐, 언제 썼는지 보면은, 어, 그거 다 언제 썼는지 보면은, 언제쯤 이게 다 하나둘씩 떨어져 나갔다는 거다 금방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다 보고서, 결정을 해라 라는 거지 네이번 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눈이 오는 밤그 음, 사람이 나를 향해 홀로 쓴 편지 뭐라고 썼는지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은 진짜 후회를 하는 것 같아. 음,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마음이 남았다. 진짜로 음, 남았다. 어, 이 사람은 왜 헤어졌냐고 라 하면 음, 이 사람도 어, 저기 뭐야 맞아 이 사람 헤어진 거 맞아요. 어, 헤어진 거 헤어진 사람 맞고 어, 그렇지만 여러분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음, 이 사람이 잘못했겠지 어, 잘못했겠지 그러나 어, 지금 그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나서 약간 훅폭풍이온게 아닌가. 어, 이 사람은 좀훅폭풍이온 걸로 보여요.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제부터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뭐라고 썼는지 한번 볼게요. 음. 파랑새야 파랑새야 어.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음. 아머리통에 진짜. 아, 진짜 생각이 너무너무 많고 그런데 도대체 내가 뭘 생각하는지도 모르겠고 어, 내가 무의식 중에 너의 사진을 들여다봐 음, 생각하다막 생각하다가 그냥 그 뭐지 그냥 막 생각하고 있는데 손은 자동으로 여러분들 푸샤를 하게 가는 거지. 음, 그런 거예요. 내가 벌을 받나 봐. 내가 벌을 받나 봐. 음, 되는 일도 없고, 일도 손에 잡히지도 않고, 하루 종일 짜증만 나. 그냥, 그냥 나는 진짜 내가 멍청이가 된것 같아. 내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그냥 두서없이 굴러다녀 어, 굴러다니고 아, 그냥 나랑 헤어지고 잘 되는 게잘 지내고 있는 너를 보면서 아 내가 진짜 무슨 짓을 한 건지 어 그냥 잘 지내고 있는 널 보니까 내가 눈이 돌아가 어 질투도 좀 나고 응. 어떻게 나랑 헤어졌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후폭풍이 야근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잘놀 수가 있지? 응, 그 생각도 나고 질투도 나고 어, 너가 진짜 안 그랬으면 좋겠어 응. 내가 말막 해서 미안해 어, 얘가 말을 막한것 같아요 야너 어떻게 해야 돼? <웃음> 좋아졌다? 어, 나, 나랑 나 헤어지고 뭐 쾌제를 부르고 있네? 나랑 헤어지니까 그렇게 즐거운 일이야? 아이고, 그렇게, 저기, 즐거운 거, 저기, 하루라도 빨리 못해서, 아, 저 억울했겠다? 막,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음. 아, 배 아파 죽겠기도 해. 어, 배도 아파요, 좀 얘는. 어, 배도 아파. 왜냐면, 여러분이, 꾸겨져, 있, 꾸겨져 있기를 바랬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잘 지내고 있는 거야, 이 사람하고 헤어지고. 어, 너무 잘 지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잘 지내고 있으면 어떻게 좀 꿈이잖아? 어, 꿈이고, 주변에 사람도 많고, 그런 걸 보니까, 아, 눈 돌아가는 거지. 어, 내가 괜히 얘를 놔줬나? 싶기도 하고, 어, 내가 괜히 미친 짓을 했나? 어, 그런, 그런 식기도 나고.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그 여자는 어떻게 됐는데요? 아, 그 여자 저기 막, 저기 막, 끝났어요. 응. 어. 일찌감치 끝나고 흑폭풍 왔다니까? 음. 왜냐면 지금 후폭풍이 계속 오고 있잖아. 카드를 열자마자. 어. 그래서 이 사람은요, 어, 내가 이 사람 말로 할게. 와, 너 진짜, 너 푸샤가 왜 이렇게, 야, 너 푸샤 옷 너무 파였어. 어, 너무 섹시. 야, 그런 거 하면 안 돼. 아, 미치겠다. 정말 내가, 내가 이걸 버렸다는 거야. 와, 내가 미친놈이지, 진짜. 내가 그때, 어, 내가 머리가 뭔가 이상이 있었나 봐. 어,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하지? 얘한테 연락을 하면 받아줄까? 혹시 차단했어요? 어, 아니면은 뭐이 사람이 여러분을 볼수 있나? 음. 어 얘는 미치고 팔짝 뛸려 그러는 것 같아요. 약도 오르고 어왜 약이 오르냐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너무 잘 지내서. 훅폭풍이 어, 조금 세게 왔어요. 얘는. 훅폭풍이 세게 왔다라고 봐.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어, 어디 봅시다. 아 진짜지. 그래 내가 그래 그래 그래 아 그래 이제 이 사람 이 그래. 그래 내가 아 그래 인심 썼다 그래 내가 너 다시 좋아해 줄게 그러니까 저기 막 그냥 나한테 와라 이러고 싶어요 어 내가 그냥 다시 너 좋아해 줄게 나 인심 썼다 내가 나 어, 너한테로 다시 갈게 그런 그래. 그러고서 참이 꼴이 참 비참하다라고 볼수 있어 음이 사람이 조금 그래 어 그러면서 아아 아, 파랑새야 아, 니가 자꾸 그러니까 내가 더 비참해지고 초라해. 내가 너무 초라해, 네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와, 니가 그렇게 이뻤었냐? 와, 진짜, 염병할 씨.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야, 안 돼! 어, 저기 막, 그, 그러면 안 돼! 그, <웃음> 얘, 가 이래요. 야, 그, 여러분 푸사 보면서 그러는 것 같아. 야, 그러면 안 돼. 아, 가지마, 가지마. 아, 그거 하지마, 하지마. 어, 그거, 그거 하면 안 돼.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 그러는 것 같아.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헤어졌어도, 저기, 뭐, 오히려 더, 어, 좀, 뭐, 그렇게 여러분들한테는 후폭풍이 안온것 같아. 어, 그닥, 이 사람이 아쉽지 않다 그래야 되나? 물론, 기다려지는 맘도 없지는 않아. 그렇지만, 그렇다고 아쉽지도 않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 여러분들이, 오, 어쩌면 이 사람보다 더 우위에 있었던 게 아닌가. 근데 왜 그랬냐라고 하면, 복에 겨워서, 어, 복에 겨워서, 간덩이가, 이제 간덩이가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지.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지가, 이제 호광에 겨워서 요광에다 똥을 싸고 앉아 있었던 거야, 이 인간이. 응. 근데 지금 배 아파 죽을라 그런다는 거지. 음. 응. 여러분들의 그, 저기, 막, 저기, 막, 이쁜 모습을 보고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 이, 이, 얘 뭐하냐고요 지금 뭐하긴 뭐해 때를 보고 앉아있지 때를 보고 앉아있다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그 능력이나 어떤 사회적인 위치가 이 사람보다 나은 거 아닌가 음, 내가 봤을 적에 이 사람이 여러분보다 못해요 근데 뭘 믿고 이랬대 그러니까 어, 믿을 구석도 없는 것 같은데 뭘 믿고 이랬대 그리고, 여러분이 더 저기 한 게, 이 사람이, 그 저기, 막, 그런 거지. 그니까, 안 돼. 이 사람은 안 돼. 왜냐면은, 이,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어, 상처도, 상, 상처도 주기는 줬지만, 거짓말도 너무 많이 했다라고 봐. 어, 뭐. 그 저기 이번 카드처럼 어 지키지도 못할 약속 막 남발해놓고 어 저기 막 입만 열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요. 어 그런 거지. 그리고 이 얘는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 같은 거안 느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살아왔어 자기. 그, 자기, 따, 어, 자, 제 딴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하얀 거짓말이라고. 아니, 거짓말에 하얀 게 어딨고 빨간 게어디서 거짓말은 다 거짓말이지. 음. 하얀 거짓말이고, 그렇게 했으니까, 이 상황이, 상황이 스무스하게 돌아갔다.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무슨 이런, 와, 이건 무슨, 이건, 이게, 이게 기적의 논리가 아니고, 목에 기적의 논리겠습니까? 그쵸? 기적의 논리를 펼치는 거지.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 꺼져 그랬던 것 같아요. 응, 꺼져 그랬던 것 같아. 그렇지만 여러분이 겉으로 보이는 거와는 달리 조금 여린 사람이거든. 응, 겉으로 보기에는 저기 막 애누리 없어 보일지 몰라도 속까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하고이 사람한테 그렇게 해놓고 여러분들도 좀 마음이 편치는 않지 않은가? 응, 편치 편치 안 아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 왜 이렇게 어려워. <웃음> 어,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사람은 계속 여러분들 갖다가 어, 지켜보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다. 어, 어디서 눈알 걸러가는 소리 들리지 않아요. 그래, 다이 사람이야.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 근데 그게, 여러분이, 진짜 이 사람이, 음, 어, 진짜, 자기가 진짜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다가왔으면 어쩌면 여러분이 받아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또 마음이 약한 구석이 있어요. 마음이 약하단 말이지. 좀 깐깐하고 그런 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 좀 예민해요. 깐깐하고 그런 그리고 예민한 거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받아줬을 수 있, 여러분이 받아줬을 수 있다는 라 거지. 근데 나오는 꼴이 진지하지가 않다라는 거야. 어, 진지하지가 않고 그냥 그 한마디로 그 만남도 그렇고 헤어짐도 그렇고 다 예의가 있어요. 만남에도 예의가 있는 거고 헤어짐에도 예의가 있는 건데 좀 그런 절차를 갖다가 무시한왜그 예의가 있어야 되냐면 그게 나에 대한 존중과 배려거든. 그런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저기 마치 저기 마 진지하게 다 어떻게 다시 한번 받아줄까 이 생각을 갖다가 안 한다라는 거지. 음.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자기야. 나 진짜 어, 미칠 것 같아 허파 뒤비질 것 같아 그렇게 이쁘게 좀 하고 다니지 마 어, 뭐야 나고 하 있을 때보다 더 이쁘잖아 와 미치겠다 정말 너 그거 그 저기 그 가방 어디서 난 거야 새로 샀어 또 아이씨 어,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웃음> 어, 여러분들 달라진 거 보고서 지금 배, 방 안에서 배아파갖고 음, 그런 거가 좀 애들 같지 음, 조금 어리다 음, 어리다라고 봐요. 나이와 상관없이 하는 행동이 철이 조금 덜난게 아닌가. 어, 맞아. 그렇게 하고서 있어요. 여러분들 계속 지켜보면서 와, 혼자서 그냥 방, 어,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하고 막 어울리고 주, 여러분들 주변에 그 그 남사친도 많고 여사친도 많을 수 있어. 아니면은 여러분들은 없는데 주변에서 야해미야 나와봐 우리 같이 놀자. 근데 여러분이 데리고 나간 그 자리에 남, 그, 그 남자도 그그남 많고 여자도 많고 그러니까 잘 노는 것 같이 보인다라는 거지. 그 사람이 여러분의 친구가 아닐 수도 있고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잘안 나가니까 끌고 나갈 수 있,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보니까 아주 그냥 허파 디비진다라고 봐요. 그걸 보고서 후폭풍이 자꾸 오는 거야. 아, mm. 음. 선생님 저, 저 저기 그렇게 잘안 돌아다녀요 라고 하는 사람들 맞아요 잘안 돌아다닐 수도 있어 그렇지만 이 카드는 보면은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노는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나가서 놀때 예쁘게 나가고 나 예쁘게 하고 나간다라는 거지 근데 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향을 보면은 잘돌아다니지 않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놀때 혹시 여러분의 친구가 야 햄비야 나 우리 같이 놀자 해가지고 여러분을 갖다 거기 껴서 그 무리에 껴서 같이 놀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본다라는 거지 어떻게 보냐 실제적으로 지나가다 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푸샤에 그렇게 in, 있는 거 아니면 SNS에 여러분들 올라 인스타그램이나 뭔가 이런 거 올라오는 사진들을 보면은 여러 사람하고서 같이 어, 짜잔 하고 있는 거 보고 막 웃고 있고 즐겁게 어,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얘가 허파가 뒤비진다라는 거예요. 어, 아니 완전 초진초진하지. 음. 그래서 뭐 어떡하냐. 어, 이 사람의 속마음. 아 미치겠다. 진짜 나는 지금 돈도 땡전한품 없고 나는 땡전한푼도 없고 아 진짜 아 사장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 그러는데 아 어디 가서 또 일을 구하냐. 그러면서 알바천국 찾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이야. 안 되겠다. 아 그래 결심했어. 나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될것 같아. 저기 막 우리 파랑새한테 아무래도 다시 난 돌아가야 돼. 아 이러다가 안돼안 돼. 안 돼. 나, 딴 놈이 채가면 안 돼. 어 저기 막 그래도 파랑새가 진짜 내가 우리 파랑새만큼 왜냐 여러분들이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 이게 물질적 이런 거 있잖아요. 어, 그래도 파랑새가 나한테 되게 잘해줬는데 아 그래도 걔가 나한테 좀잘 사주고 어, 내가 저기 직업이 변변치 않아도 어, 참. 따뜻하게 잘해줬는데 아 안되겠다 빨리 보따리써서 파랑새한테 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굴뚝같다라는 거예요 어, 마음 먹었어 어, 나 마음 먹었어 나 파랑새한테 갈 거야 그러는 것 같아 음음 음. 그, 런데 그, 쉽게 오지는 못할 거예요.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 여러분한테 오고 싶은 이 마음이, 어, 오고 싶은 이 마음이 즉흥적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어, 왜, 왜 그러냐면은, 남주는 게 너무 아까워서, 여러분들 누구가 체갈까봐. 그래서, 이, 얘가,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친구하고 노는 자리들이나 그런 데 갔다가 그냥 우연을 가장해서, 어, 우연을 가장해서 쓱 가볼 수도 있다라는 거야. 아니면 지인이 겹쳐가지고 그 자리에 지가 참석한다던가, 어, 어, 어, 어, 어. 저기말 혜민아 어, 나왔네? 어, 오래간만에 이뻐졌다?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을 붙이고 여러분한테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 사람 받아주려고요? 음. 어디 봅시다. 개중에는 음, 어, 어, 받아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받아주냐라고 하면은, 이제 너가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이런 행동들을 네가 하지 않으면, 내가 너한테 다시 한번의 기회는 줄게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지. 음,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라고 하면 어디 봅시다. 어, 어디 봅시다. 뭐 나쁘지 않아요. 어, 나쁘지 않고. 얘가 그 후폭풍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조건부 있잖아. 이런, 이런, 이런 거 하지 않으면 내가 너한테 기회를 줄게. 그랬기 때문에 그 기회를 갖다가 잡기 위해서 그래도 여러분한테 스윗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음. 그럼 그게 오래 갈까요? 라고 하면 글쎄, 그거는 더 지켜봐야 알겠지.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여러분이 너무 아쉬워. 어 너무 아쉽고 어 그리고 안돼 안돼 어 이제 남을 주면 안돼 어, 다시 이, 이 사람은 다, 여러분한테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다라는 거지 음 다시 가고 싶어 해요 여기는 재회가 될 확률이 조금 높다 재회가 어, 될 확률이 높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딱히, 뭐, 흔쾌히 받아준다라기 보다는 처음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갖다가 드러내지 않고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로 변하고 여러분들이 그, 그, 이런 거, 이런 거는 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너를 갖다가 재고해 볼게, 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과연 얘를 갖다가 받아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잘라서, 그냥 흘러가는 인연으로 둬야 되나, 아니면 한 번을 더 기회를 줘야 되나라고 고민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이 3번 카드는 그래. 그러면 재는 가능할까요? 라고 하면은, 그,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린 것 같아요. 어, 이 사람이 아직, 지금까지는 아직은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여러분한테 막 이렇게 하지는 않아.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 성격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장난스럽고 어떻게 보이면은 좀 깊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저기 막 까딱 하다가는 여러분들이 얘를 갖다가 잡아 끊는 그런 형상으로 이루,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 어, 얘가 막 물불을 가르고 달려들지, 아 어,는 것처럼, 그런 그 샷이 나와야, 그런 컷이 나와야, 여러분들한테 좋은데, 이게 약간, 저기, 뭐야, 이 사람이 막, 진짜 박력 있게 밀고 들어가지는 못한다라고 봐.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눈치를 조금 본다는 거, 보는 것 같아요. 어, 왜냐 여러분들이 좀 기가 얘보다, 좀센게 아니라 많이 쎄. 그리고 여러분들이 훨씬 더이이 이, 이 친구보다 우월하다라고 봐 우월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눈치를 자꾸 본다라는 거지. 그래서 조금 하다가도 눈치 보고 조금 하다가도 눈치 보고 얘가 이게 좋다는 거야 싫다는 거야. 막 이런 거지. 근데 이 사람은 마음을 먹었어요. 여러분한테 돌아가기로. 어왜냐면은 너무 안 돼. 안 돼.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제손 보여요. 이거 이거? 어얘 지금 이러는 거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딴데 가면 안 돼. 막 이러는 거지. 딴 사람한테 갈까 봐 아주 안달이 났다라고 봐요 음,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면 3번 카드는 어, 굉장히 파지티브다 어, 어, 제외할 가능성이 높다 다는 아닐 수 있어요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사람이 직업이 그닥 좋지 않을 수 있어 어, 좀 비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카드를 뽑으신 그 사람들 중에, 아, 비전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 친구가 그렇게 막 쓰레기는 아니야. 어, 좀 순, 순수한 데가 있어요. 순수하고 그렇게 나쁜 사람도 아니라는 거지. 어, 착해요. 어떤 면에서는 보면. 착한, 착한데 그런 짓을 해요. 라고 하면 착, 착하, 착하든 착하지 않든 지랄 맞든 지랄 맞지 않든 남자들은 저기 뭐야 한눈 파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이게 그, 그건 본능이라는 거지 어 그거는 착하고 안 착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어, 남자는 기본적으로 이쁜 여자들한테 눈 돌아가게 돼 있어 암튼 어 그러니까 이 3번 카드는 그쵸 이 사람이 어, 여러분들의 눈치를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가면 그래 와라 이래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결정을 내줘야 돼이 사람은 결정을 못 내려 왜 그러냐면 결정권이 여러분한테 있기 때 때문이에요. 음, 이 사람은 그냥 저기 막 눈치 보면서 아, 요손 보여? 어, 나를 좀 이렇게 받아주면 안 될까? 요렇게 하고 있고 와라 하는 건 여러분 쪽이라는 거지. 음, 그런 거예요. 네, 3번 카드 리딩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번에 더 아,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눈이 오는 밤그 음, 사람이 나를 향해 홀로 쓴 편지 뭐라고 편지를 썼을까요 어디 봅시다 어디 보아요 이 사람은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 맞아요 음 6컵 나왔잖아 6컵 나왔잖아 이, 이게 6컵이 나온다는 거는 전형적으로 어, 여러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봐 어디 봅시다 그러나 음,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말을 해요 음, 파랑새야 파랑새야 진짜 내가 너한테 죽을 죄를 진것 같다 어, 너한테 너무 잘못을 했다 너 마음을 아프게 했어 음. 아, 내가 너, 너랑 헤어져서, 어, 너 헤어져서 너 진짜 너하고 같이 음, 더 나은 더 발전된 관계로 가지 못했던 거 어, 나도 아쉽게 생각해.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네 생각이 너무 많이 난다. 내가 네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게 아닐까? 음, 혹시 너 아직도 나 기다리니? 너 혹시 아직도 나를 기다리니? 이, 이게 이 지금 1, 2, 3, 4번에서 다 나오죠 카드를 이렇게 섞는데 어, 카드를 이렇게 섞는데 이게 계속 나 이거 기다리고 있는 카드거든 어, 기다리고 있는 카드예요 꼭 쥐고서 너 아직도 나 기다리니? 음, 음. 알아 음. 너 많이 힘들지? 음. 많이 지쳐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네, 너는 나한테 할 만큼 다 했어 나도 알아 혹시 봤니? 내가 네 SNS 봤는데 내가 왔다 간거너 알아? 어, 헛된 바램일까? 어, 너랑 다시, 시작,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하면? 개 어, 중에는 요이 사람이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연락이 온 사람 있어요 음. 다시 시작하고 싶다. 연락 오는 사람 있어. 난 너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어. 응. 알아. 내가 진짜 별볼일 없는 사람이라는 거 알아. 응. 별볼일 사람은 없고 너를 갖다가 행복하게 해줄 만큼 응. 직업도 대단하지 않다는 거 알고 있어. 응. 그래도 파랑새야. 다시 한 번만 나를 생각을 해주면 안 될까? 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음? 이 사람은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만 좀좀 좀 이렇게 냉정하게, 그러니까 좀그 자기를 갖다가 긍정적으로 돌아봐주길 바란다라는 거예요. 음. 다시 시작하기를 바란다라고 봐요. 너무 그렇게 냉정하게 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 뭐하고 있냐라고 하면 은 음, 나는 음, 그냥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전에 못했던 거 그리고 너무 심하게 했던 거 그런 것들을 갖다 다 생각하면서 음, 네 생각 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난 날들 어, 그런 걸 갖다가 다 어, 생각하고 있어 음. 내가 진짜 그때 조금만 더잘 했더라면 이런 생각도 해어 얘는 맞아요 얘는 어,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여러분 생각을 왜요 라고 하면 여기 6컵이두 개나 나왔어요 어 이것도 이게, 이게 식스컵이고 6컵이거든6컵이두 식스컵 개나 나왔다 라는 거야 이 사람은 여러분 생각을 갖다가 진짜로 많이 한다 라고 봐요 음.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것이냐. 아, 여러분도 이 사람을 기다렸네. 음, 여러분도 이 사람 기다리고 있는 기다리고 있다라고 나오는데요. 어, 꼭치고, 어, 그리고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과거에는 이사 이, 이 사람과 헤어졌을 때 이유가 있었겠죠. 여기 트리소도 꼽힌 거 봤으니까 이성 문제로 헤어졌을 수도 있지. 음, 그렇다 할지라도. 저기 막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어, 새기기보다는 그냥 이 사람을 갖다가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 사람을 잊지 못해서 일부러 안 사귄 건 아니라 이 사람이 그냥 마음에 계속 남아있어서 누군가를 갖다가 새로운 연애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어디 봅시다 이게 뭐죠 음 이 사람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갈란가? 어디 봅시다. 이게 그런 건지 아닌지. 음 이제 나왔다. 알아, 자기야. 어, 너는 나하고 응. 새로운 이야기를 써가고 싶지 않다는 거 어,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그냥... 맨발로 뛰어가고 싶어도 뛰어갈 수 없는 이유야. 음, 여러분들이 이 사람 말을 듣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아요. 음, 그 선생님 저는 안 기다렸는데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기다린 사람도 많다라는 거예요. 음, 사실상 우리 관계가 끝났다는 것도 알아. 어, 사실상 우리 관계가 끝났다는 것도 알고 그거 인정해. 그래서 내가 너한테 다가가지 못한다는 거야. 어, 너에 대한 마음은 어, 그대로 남아있어. 음, 너를 사랑할 때그 마음으로 그대로 남아있어. 그래서 바라건대. 이 사람은 되게 바라는 것 같아.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라고 혼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라 거예요. 혼자서. 어. 이제 여러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을지 안했을지 모르겠어 실질적으로 만약에 연락이 왔다면 그렇게는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고 라 하면 이 사람이 너무나도 잘 알아 어, 내가 너의 마음을 아프겠다는 거이 어, 사람이 어,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겠다는 것 같다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 그렇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 이 사람한테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봐요. 딱히 꺼져. 어디서 이게 개수작이야? 이렇게는 말은 못한다는 거지. 여러분 성격상 딱히 그렇진 않고 그냥 아무런 내색하지 않고 아무런 이렇다 저렇다 내색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여러분의 길을 갔다가 가는 것 같아. 여러분의 조용히 내 나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봐요. 음. 그니까 러이 사람도 그걸 갖다 알고 있다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조용히 아픔을 삼키면서, 아픔을 삼키면서 네가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걸 나도 알고 있어. 음.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음. 무엇을 하더라도 너, 너한테 다다를 수 없다는 것도 나는 알고 있어. 음. 너가 냉정하게 어, 나를 갖다가 바라본다는 것도 알고 있고, 옛날처럼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어. 어. 그런데 파랑새야, 음. 나는 갈수록 더 확실해져. 뭐가 확실해져? 뭐가 확실해져? 라고 하냐면, 은 음. 너에 대한 미련, 음. 나는 너에 대한 미련이 내 마음속에 남아 있는 것 같아. 어. 네가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너, 너한테 다시 달려가고 싶어. 어 그런데 네가 나를 갖다가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아서 나도 망설여진다. 어 너한테 외면을 받을까봐 내가 너한테 달려가지 못하는 이유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 사람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고 싶은데 이 사람하고 다시 재회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음, 여이 카드로 봐서는 뭐, 딱히 뭐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 그런 건 없어.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이건 이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이 사람의 생각이고, 실제로 이 사람이 겉으로 비, 비, 비춰지는 행동은 이 사람 마음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은, 글쎄. 어 그것도 하나의 하나의 양심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기 자신한테 확신할 수 없어서 음 그럴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한테 확신할 수 없다라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의 태도가 정같지 않다라는 거 알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이 사람을 갖다가 마음에서 완전히 내려놓지 못한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치 이이 이 사람을 갖다가 그저 그때 그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다라고는 보여지지 않아요. 어, 이 여러분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지. 그래서 뭐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한다 그러면은 글쎄 이거는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어떻게 하냐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진짜 진짜 뜨겁게 달려가고 진,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이 사람이 그거 갖다 다 감내하고 인내를 한다면 이거는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에 그냥 간보기 식으로 아예 안되면 말고라는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이거는 안된다라는 거지. 왜 그러냐면 하 이미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상처를 줬기 때문에 이 사람의 진짜 피를 어, 저기 막 뼈를 깎는 노력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돌아 쓰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 사람이 딱히, 여러분이 그리운 거지, 푹푹풍이 왔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아. 그냥 여러분을 갖다가 그리워하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맞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여러분을 그리워해서 오고 싶어 하는 건 맞지만, 진짜 뼈저리게 후회를, 어, 했다라고 보이지는 않아. 왜 그러냐라면 이 사람은 뼈저리게 후회하고 뭐 하는 그런 구조는 아닌 것 같아. 이 카드상 보니까. 왜냐면 이렇게 많이 뽑았는데 뼈저리게 후회한다는 카드가 한 장도 안 나왔다라는 거지. 그냥 그리워한다라는 거야. 이게 무슨 이거 완전 지만 지마, 지만 밖에 없다라는 거잖아. 어, 병을 줄때 언제고 이제 와서 제대로 된 사과 없고 내가 너를 떠나서 진짜 이렇게 후회했어라 그런, 게, 그런 액션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얘를 갖다가 꼭 받아줘야 되나? 그찮아요. 음, 여러분들은 그런 거야. 이제는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은 거의 뭐 이렇게 저기 돼서 물론 이 사람에 대한 아쉬, 어떤 집착이나 이 사람의 생각을 갖다가 아직 놓지 못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그걸 사랑이라 볼 수는 없다라는 거지. 음, 사랑이라 그리고 뭐 맞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은. 그때그 아픔을 갖다가 계속 기억하고 있다라고 봐. 음, 기억하고 있고,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간보기식? 어, 그, 저기, 막, 진실성 없는 태도? 밤에 혼자서 뭔 생각을 하든, 그거는 내알바 아니고. 그렇잖아요. 뭔 생각을 하든 지가 진짜 그렇게 내가 그리웠으면 은그 그리운 만큼의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그리운 만큼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미련만 가득하고 어떠한 후회나 이런 거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지. 음, 깊은 반성이나 후회가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을 갖다가 받아주지 않는 게 아닌가 온다 그래도 안 받아준다라는 거야. 온다 어, 그래도 안 받아준다. 음 왜냐라고 하면 어뭐이 사람이 막막 막 진짜 미치도록 믿고 그런 마음은 이제 다 지나갔어요. 어그왜안 받아주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어,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그런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어, 거절하는 게아닐까 싶어. 음 어디 봅시다. 음. 이제 이 사람이 인제서야 음에 뜨거워 그러는 것 같아 그냥 저기 막 얼렁뚱땅 넘어가려다가 여러분이 싫어 그러니까 그래 뭐참야그러면서막어 오히려 안 되니까 승질낸다 그래야 되나 어안 되니까 그래 뭐너 아니면 여자가 없냐 어너 아니면 여자가 없냐 그래 저기 막 나도 그래 알았어 어 알았어 그럼 나도 그럼 뭐 나도 그럼. 어, 나도 새 인생 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어, 얘기를 한다라는 거지. 음 겉으로 보여지는 건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어, 그렇지만 정작 말은 그렇게 해놓고서 어, 아나 진짜 뭐, 모냥새 빠지게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지. 그러지 못해요. 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냥 말해놓고서 그렇게 못 간다라는 거지.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아... 여러분이 자꾸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음. 뭐, 그, 이 사람이 그렇게 해도 여러분이, 후, 어, 그러던가, 뭐, 말던가, 그래서 크게 감정을 내비쳐주지 않는다라는 거야. 감정을 내비쳐주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다음 행동을 갖다가 할수 없다라는 거지. 감정을 내비쳐줘야지 다음 행동을 하죠. 그지만 음, 그런 거예요. 음, 그래서 어떡하냐라고 하면, 그런 거지. 네가 그러니까 내가, 음. 나 솔직히 너한테 돌아가고 싶거든. 어, 나한테 난 너한테 돌아가고 싶은데 네가 어, 내 자리를 내주지 않아서 그냥 난널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난 너한테 갈 준비가 돼 있는데 파랑새야 너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저손그 이제 손톱만큼의 자리도 내주지 않냐. 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음, 손톱만큼의 자리를 왜 내주지 않냐. 음. 내가 진짜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음. 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별저을다 해봐도 나는 어쩔 수가 없다, 갈 수가 없어 파랑새야. 어, 난 너를 떠나, 난그너도 떠날 수가 없어. 음, 그러는 것 같아요. 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떠날 수 없다라고 봐. 그럼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이 받아주지 않고 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저기 한 받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때서부터 서서히 후폭풍이 오기 시작한다. 제가 아까 그랬죠? 전혀, 뭐 마음이 아프고 이런 게 없었다고 그냥 여러분을 그리워만 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을 그리워했고 이 돌아가면 여러분이 받아줄 줄 알았는데 여러분의 태도가 어이 사람을 알 길이 없는 거야 도대체 제가 뭔 생각을 하는 건지 나를 받아줄 건지 아닌지 그걸 모르겠다라는 거 그래서 큰 소리를 빵 쳤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큰 소리 빵 치면은 어머어머나 어 미안해 자기야 내가 미쳤나 봐 그래 오세요 라고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래 그러던가 이러니까 얘가 그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이제 후폭풍이 그제서야 이제 현실을 갖다가 깨닫고 후폭풍이 오고 나는 어, 너의 곁을 떠날 수가 없어 어, 그러면서 지금 슬픔에 빠져 있는게 아닌가 싶어요 음 어때요 4번 카드 쌤통이죠 <웃음> 뭐, 어, 이 사람이, 다, 뭐, 나중에 어떻게 액션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홀로 쓰는 편지는 그런 거예요. 나 돌아갈래. 어, 나 너에게로 돌아가고 싶어. 그런 것 같아. 음.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어, 그래도 이 카드의 흐름상 여러분들을 갖다가, 어, 공통점은 그리워한다. 라는 거예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 라고 봐요. 네, 4번 카드 리딩 즐거우셨나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